밤에 나올도 있는거 아닌가? 이렇게, 이렇게, 버리면, 아가마가, 오지게 나오는데. 아, 알아이들아아이들아들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마술인을 상대하려면 t h 이거봐 보고 재었 잽ouch f 아니 이거 구덱이 아닌가? 근데 아니 아니 구덱인데 이거? 몰라 들고 오랬나? 아니 에바! 저격하는거봐 <웃음> <웃음> 일동이야, 일동. 일등. 일등. 과연 몇 키라 할 것인가? 상대는 여섯 명, 선타 너무 좋죠 미쳤다. 이거 도 죽은 거 같죠? 뭐 잘못 써버리고, 뭐 잘못 써버리고, 이거 무슨 뜻이야? 살려줄 거야? 설마 아니지? 거짓말하지 마. 컷 다음 가야. 나도 기대된다. 이거! 다, 우연 사용. 미션까지 깔끔하게 성공. 잽 어림도 없지. 아래 아래. 무클라의 작품. 배달한 공격력 올라가서 이거 약간 간접 너프 당했다고 황금으로 나오는 거 약간 호감인데? 셋이 심지어 더쎄 불러들었. 오 마이가 뭔데 이거 아야아좀더 재미 볼수 있었는데 디아 좀 억울하겠다 하필 나만 나가지고.